안녕하세요, 먹비입니다. 근데 관심 있어 하시는 미백, 피부 좋아지는, 법, 피부 톤 깨끗해지는 방법 정말 다들 궁금해 하시죠? 제가 원래 피부가 껌둥이었어 껌둥이. 근데 제가 최근에 게리피티콘에서 검사를 받았는데, 이 피부 톤, 피부 톤이 거의 만점에 가까게 나왔습니다. 어떻게 좋아졌는지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세안을 하고 마치고 나오면 시중에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얼굴 결을 정리를 해줍니다. 안쪽에서 바깥쪽으로. 화장솜 있죠? 화장솜. 일회용. 이빈자봉에 이제 넣었습니다. 이거 얼굴 위에 올려줍니다. 차가운 생수로 하시면 그만큼 좀 시원하게 쿨링 효과를 얻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모공에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이쪽에 올려줍니다 그렇게 많이 올려주실 필요 없고요 뭐 여기 볼에만 한두 개씩 올려줘도 상관없어요 네, 저는 요정도 할 때도 있고요. 많이 올릴 때는 이까지 이렇게 약한달 정도 진짜 꾸준히 했었거든요, 정말? 그래서 피부톤이 진짜 이거 하고 떼고 하고 떼고 하고 떼고 매일매일 밤에 했었어요. 진짜 달아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거를 뭐 5분, 10분 정도 하셔도 되고요. 이거 붙이고 뜬 다음에 손 세안 깨끗이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기초 원래 바르시던 거 바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. 충분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피부톤 진짜 깨끗해지면서 얼굴 톤하얘지수 있어요. 지금까지 1분 팁. 얼굴 톤하얘지서더들 이뻐지세요. 지금까지 먹드렸습니다.